완전 똑바로 가는데? 뭐야 이거면 올해 드라이브 끝이다 장타자 김대현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에픽을로 잘해보자 저 이거 그냥 가져가면 되죠? 이게 에픽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윙 스피드 낼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느 코스를 가든 드라이버를잘 차야 되기 때문에 이 에픽 가지고 시간에 나간다면 어느 좁은 코스에서도 편하게 코스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에픽인 거 <웃음> 미스를 친 거에 비해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가는 느낌이어서 시합 때도 이거를잘 이용해서 톤을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, 우드도 똑같이 과정성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드라이브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냥 가져가면 되죠? 완전 똑바로 가는데? 뭐야? 헤드 프레임이 들어가서 있어 그런지 볼리드로우가잘 걸려서 일단 추운 거 네. 좋아하는 구질인데 되게 좋아하는 구질이 잘 나오니까 입고칠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 우드도 좋다 캘러웨이 우드 맛집이네 아전 에픽이 되게 좋은 기억이 있어서 우승도 에픽으로 하고 되게 에픽이 더우으로니까 저도 좋은 기억 살려서 우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<목소리> 4개가 아. 있으니까 <목소리> 심리적으로도 편 산도도 그렇고 거리도 거리지만 일단 방향성이 좋을 것같아데 요즘엔 예쁘지 그럼 올해는 예쁘을 잘해보자 보 뭐,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장타자 김대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거면 응. 올해 드라이크 끝이다